파이크 받았습니다. 우스마이레 구랑. 사가 시간입니다 자오늘 말이죠 제가 아주 야심차게 그랑사가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초급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할게, 자 캐릭터 추천부터 가겠습니다 그랑사가에서는 어, 상성이 뭐, 모든 게임 상성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랑사가는 특히나 상성이 되게 세게 막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각 상성별로 한 캐릭터씩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사실 모두 다 키우게 돼 있어요 예, 모두 다 키우게 돼 있으니까 너무 깊게 고민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초반부 스토리를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아래 캐릭터를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명의 미녀가, 아, <웃음> 잠깐만. 세 명의 초반 추천 캐릭터. 첫 번째, 세리아드입니다. 일단 정말 예쁘죠? 그것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힐러입니다. 정말 좋은 힐러라서 PV를 e 헤쳐나가시는데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키워놓으면 PVP에서도 겁나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준입니다. 좋은, 어, 버퍼, 이제 디버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쭉쭉 밀고 나가시는데, 굉장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나마리의 누나입니다. 아, 이거는 제 최애인데요. 정말 미녀죠.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진짜 농담으로, 아니, 저... 아니, 나의 진정성을 또, 그렇게 또. 의심하겠다 아니 진짜 제 사심으로 이렇게 3명 추천하는거 아니에요 진짜 초급이 정말 좋아요 오해 말아주시고 나말이에 초급에 R급 그랑에폰 중에 로잘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이 제 사기예요 R급인데 SSR 등급은 너무 좋기 때문에 초반에 해쳐 나가는데 굉장히 효율이 좋고요 이렇게 3명 파티 짜고 일단 넘어가면 초반부 술술 진행될 것입니다 아, 그 이후에는 결국 다 키우는 게 좋겠지만 이후에 속성별로 한 명씩을 선택해서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불에는 라스큐 이그녹스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그녹스 짱이긴 합니다만 그랑나이츠 초급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큐일 어,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물에서는 카이토 세리아드 인데 세리아드 추천 무조건 세리아드 여키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초반에 밀고 나가기 세리아드 훨씬 좋습니다 일단 바람 나마리의 유나가 있는데 나마리의 누나가 더 이쁩니다 아 진짜 오해요 여러분 진짜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어, 유나도 겁나 예뻐요 유나도 예쁜데어 제가 나마리에 추천드린 이유 알죠? 날카로운 진짜 1인 딜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로잘리아 R급 이런 것도 되게 효율이 좋아가지고 나마리에 추천드려 봅니다 그 다음 땅에서는 위인을 먼저 추천드려 볼게요 위인이 정말 미녀긴 하지만 위인이 초급분들이 해나가시기에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그 다음 어둠에서는 준을 강추드릴게요 예, 카르시온이 짱이긴 합니다만 카르시온은 그랑나이츠입니다 초급이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빛에서는 오르타를 먼저 추천드려 볼게요 레온이 진짜 개짱이거든요 근데 레온도 그랑나이츠라 초급이 얻어서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타 추천드려 을 보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그랑의 폰 추천 쪽으로 한번더가볼 텐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초보자 기준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 그랑나이츠를 제외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반에 획득이 어려운 고대 천사 요게 그랑웨폰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SSR이 사실 골고루 쓰이는 편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잘 뜨는 대로 가는 게 답이긴 합니다. 그래도 추천을 드려봐야 되겠지. 라스에서는 말이죠. 잉그리드 한번 추천 드려보겠습니다. 어, 정말 변신해가 잉그리드 변신해서 막주 때는데 진짜 시원한 손맛도 느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패시브가 바람 속성 몬스터에게 방어 무시가 있거든요. 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변신 시에 적에게 흡혈하는 능력도 있어가지고 강추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그누스 한번 추천 드려볼게요. 파티에 편성된 모든 캐릭터 공격력 증가가 있습니다. 3초라면 12.5까지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 세리아드 좋은 거 많죠? 근데 하베가 한번 추천 드려볼게요. 범인의 아군에게 데미지 증가 있겠고 LP 증가 있겠고 LP 증가란 것은 필살기 예지가 많이 찬다는 겁니다. 좋은 버퍼가 될수 있겠죠? 다음 돌로레서 한번 추천 드려볼게요. 범인의 아군에게 힐 있겠고요. 궁극기로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가 기본 공격 데미지 증가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윈으로 가보자면. 배사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방각이 있어요 정말 좋은 디버퍼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 패시브가 화상저항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음 QA 에이브리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파티원 모두 상승 데미지 증가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다음 사마엘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일단 딜이 좋아요 강력한 데미지 그리고 방각 아 요걸로 설명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카르트 가볼게요 그, 제르카 심히 한번 심히 추천드려 심히 보겠습니다 심히 빛속성 몬스터에게 방어무시가 증가, 증가가 있거든요 특히 빛속성을 때려야 되니까 어둠 속성들은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리스와 아르케아죠 팀원 모두의 크리티컬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2초월만 해도 크리티컬 20% 증가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나마리에 가보겠습니다 테오도라 땅속성 몬스터에게 크리티컬 증가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르티온 팀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다음 오르탄 가볼게요 치바사죠 변신도 좋고요 어둠 몬스터에게 크리티컬 증가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토 추천드려 볼게요 팀 방어력 무시 패시브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다음 준입니다 더글러스 추천 한번 드려 볼게요 팀원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 다만 크리티컬이라는 게 치명타가 적어도 한1 0 0 맞춰줘야 그때부터 막 치댐 이런 게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100% 정도 맞춰질 때 추천을 드려 볼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까지가 초보자에게 추천할만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일단 초급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별 추천 SR 그랑웨폰 한번가 볼게요. 어, 추천과 무관하게 초반부에는 초월이 높은 SR 그랑웨폰 위주로 활용하시고 어, 이게 SR 그랑웨폰도 처음에 키우 나갔을 때 상당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자 알았습니다. 먼저 프리티아 추천드려볼게요. 체력 증가 및 특별이 있겠고 플로라 출혈 저항 이런 저항 하나가 없어서 깰수 있는 걸못 깨고 막 그러거든요. 이것만 딱 챙겨도 차크닥 깨지는 그런 시원한 맛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르타입니다. 사코 사코는 범인의 쿨타이 감소 공격력 증가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sr 이고요 아나히 보스 데미지 증가 정말 좋죠 나천의 감전장 아이나 r 인데 감전장항 들어있습니다 저항 챙기실 때 좋겠고요 자 세리아드입니다 제가 별표 채운 거는 후반부 가서도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환원하지 말고 갈아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일라 범인의 아군에게 hp 회복이 있습니다 페이시 범인의 아군에게 보호막 효과가 있습니다 자카이토 가볼게요 신 화상 저항이 있습니다 역시 저항은 꼭 하나씩 챙겨줘야 되겠죠 윈, 윈은 넬리 슬로우 저항이 있습니다 골리아드 R인데 화상 저항이 있고요 자 이제 준이가 볼 텐데요 별표 찾았습니다 릴레아스죠 브레이크 효율 N 흡혈이 들어있어서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흡혈이 걔를 때려놓고 아군들이 후두둑 때리면 다같이 그 때려놓은 애를 대상으로 피를 빨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힐러가 부재됐을 때 활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테라 다운 저항이 있겠고 칸나 회복불가상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보스가 피를 야금야금 채워가지고 이 자석이 시간 내에 자꾸 못잡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럼 회복불가시키는 거주 때리면 됩니다 에? 자 큐이 루이는 SR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트 가볼게요 미카 보스 데미지 증가 있어서 좋고요 세틸라 빙결저항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유나 가볼텐데 천하 보막 부여 HP 회복이 있습니다 s r 도 상당히 했잖아요 지하 일만은 중독장이 있어서 꼭체계놓으시면 좋겠고요. 나말리에 갑니다. 나말리에 빌표 들어가 있다 그죠? 로잘리아 r 인데 범인의 공격력 증가. 뭐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 탁 떼면서 아군 공격이 다 올라가지고 보드드나네. 카밀라 석화 저항 있겠고요. 블레실라 감전 저항 있습니다. 와, 저항도 두 개나 있고. 내가 그냥 덕심으로 한말 아니죠. 덕심 플러스 성능도 좋다. 다음, 레온 정말 뭐 좋습니다. SR도 있고 한데, 일단은 초보자에게는 비추 드리고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나중에는 꼭 키우세요. 진짜 개사기 케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아티팩트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랑사가는 딴 공격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공격력이 다른 데미지류보다 훨씬 좋다. 뭐 속성 데미지, 마댐, 뭐 물리 물리 데미지, 마법 데미지, 상승 데미지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공격력 류가 더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크리티컬이 상당히 좋거든요 또 좋긴 한데 후반에 갈수록 매우 중요한 스탯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크리티컬 100%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아 효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잘안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과감하게 포기하고 깡딜 위주로 세팅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자, 공격력 증가 쪽 아티팩트는. 신부의 눈물, 하늘의 수호자가 있겠습니다 상승 데미지 증가, 8개의 송곳니, 눈의 아이가 있겠고요 보스 데미지 증가, 광기에 만, 공주의 권리 마법 데미지 증가, 흑마녀의 모자, 신성 마법사의 잔 물리 데미지 증가, 압도적 존재, 승리의 기사 등등 있겠습니다 초반에는 SSR을 많이 못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뭐 신부의 눈물 이런 거 대단히 좋거든요 자뭐 이런 하늘의 수호자 이게 뭐 공격력에서 제일 좋긴 합니다만 은 초반에 좀 없을 때는 이런 거 SR 신부의 눈물 이런 거 챙기시면 됩니다 초월하기 쉽기 때문에 SSR 한장 있는 것보다는 신부의 눈물 5초월하는 게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크리티컬 증가 아티팩트가 있겠죠 참전의 노래, 꽃의 연화 이런 게 있습니다 크리티컬 데미지는 투기의 일격, 타마의 낙인 이런 게 있는데 어, 크리티컬 관련된 건 후반부에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7챕터 이후부터 크리티컬에 한번 눈을 떠 보시길 추천드리겠고 그 전에는 깡딜이 좋겠다 자 메인스토리가 막히면 이라는 챕터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인스토리가 막혔다 처음으로는 일단 그랑웨폰 한계 돌파 및극초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수 있다면 일마에 극초월를 하면 좋겠고 한계 돌파를 해서 최대 레벨 90까지 찍으면 좋겠고 그럼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자, 장비를 한면 요거 말합니다 요거 요게 숫자가 적혀있는게 티어데 어가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토벌전을 통해서 높은 티어의 장비구를 파밍해야 한다 역시나 이 토벌전인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세트도 맞춰주시고요 자, 세트를 맞춘다는 거는 여기 그림 있다 그죠 겉모양이 있겠고 거뭐 치명타 터지는 모양이 있고 그런 모양을 세트별로 갖춰주면은 이렇게 3세트 크리티컬9 이런 거 챙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메인 캐스트 어려움을 좀 높은 단계 에좀깨 나가시면서 토벌전을 좀더 좋은 데로 오픈해서 더 좋은 토벌을 돌아야 된다. 자, 오늘 학습정리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학습정리. 초반에 뭘 키울지 고민된다면 역시 세명의 미녀, 세리아드, 중 나마리에를 추천드립니다. 그다 그랑웨폰, 아티팩트 뭐 이런 거는 뭘 추천하느냐? 뭐 일단 초월 높은 거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랑웨폰 중심으로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텟 우선순위는 뭐냐? 무조건 공격력입니다. 공격력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좀안 깨지는 보스가 있으면 보스 공격력, 그 다음 기타 데미지 순서로 고고하면 좋겠습니다. 진행이 혹시 막힌다면 그랑이폰 한계돌파 해가면서 성장해야 되겠고, 장비를 고티어 방어구로 파밍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서브 콘텐츠 이런 걸막좀 활용하세요. 서브 콘텐츠 안깬거 있으면 쭉 깨면서 보상 좀 받고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초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초보분들도 구스와 함께 구랑사가 즐겁게 해보시죠. 고맙습니다.